저는 떼관리한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바깥쪽의 유리 표면은 중금속이 섞인 미세먼지와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오일 성분 그리고 도로의 바닥에서 튀어오는 오염물 등에 의해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유막과 물때가 생기고 비가 내리는 날이나 특히 야간 운전 중에는 빛 번짐과 난반사로 때로는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한번 생긴 유막과 물때는 제거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그냥 타고 다니다가 진짜 진짜 불편하면 없애고 또 생기면 없애고 이런 힘든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이런 유막과 물때 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별로 어렵지도 않고 평소 세차를 끝내고 2, 3분 정도만 시간을 내주면 예방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막과 물때를 예방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콘티뷰 먼저 오늘 소개해야 할 방법에 필요한 것부터 공개를 할게. 이쪽은 순도 99.9%의 이소프로필 알콜이고 이건 정제수.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 이소프로필 알콜은 주로 도체, LCD 전자 기기 등의 세척액으로 많이 사용되고 에탄올에 비해서 탈지성이 강하고 또 증발 속도도 두배 정도 빠른 편이라 자동차를 관리하는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 그리고 정제수는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온 교환 수지 정제 방법을 이용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물로 화장품의 원료나 세척 케미컬 용품 등에도 사용이 되고, 유리의 표면이 빗물, 수돗물에 포함된 금속이온이나 유기물에 의해 산화되고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잔사나 올리기 생기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야. 그럼 이제 두 가지의 사용방법을 알려줄게. 지금 이 차는 차주가 타는 동안 단한 번도 유막제거 라든가 발수코팅 같은 관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앞유리에 물을 뿌리고 한번 살펴보자고. 예상했던 것처럼 발수나 친수 그 어느 쪽도 아닌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지. 이제 안쪽에서 와이퍼를 작동시키고 살펴보자고. 역시 보는 것처럼 유막과 물대로 뿌옇게돼 있고 실제 이 상태로 비가 오는 야간에 운전을 한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으네. 와이퍼를 유로 세워놓고 앞유리에 물기를 깨끗이 닦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유리 전용 타월에 묻혀서 앞유리를 골고루 닦아주고 다음은 정제수를 다른 타월에 묻혀서 다시 골고루 닦아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 한번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묻혀 닦아주고 다시 정제수로 닦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물을 한번 뿌려볼까? 처음 상태에 비해서 친수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안쪽에서 와이퍼를 움직이고 살펴볼까? 어때? 뿌였던 것이 사라지고 깨끗해졌지? 참고로 이소프로필알코올 대신에 에탄올을 사용해도 되지만 작업성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발수코팅이 되어 있는 유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오늘 보신 내용은 유막이나 물때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작업입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유막, 물때로 인한 불편함이 느껴진 후에야 조치를 하시는데요. 혹여 안전사고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관리를 하시면 비용도 수고도 더 쉬고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관련다. 수고했어, 동튜뷰